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신의 정원이 전쟁 시기일 때 진행할 수 있는 레이드에 대한 것이에요. 유저들은 해당 레이드를 정내공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며 공격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입장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원에 입장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편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서 공격대에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프트와 알키를 눌러서 나오는 정보창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례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기본적인 도핑 아이템인 영광의 잔과 숙성 갈빗살 모듬 구이가 필요해요. 영광의 잔은 명예상점에서 명예점수 500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숙성 갈빗살 모듬 구이는 요리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고 경매장에서 개당사골드에 구매할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도핑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가 갈비살이 아닌 등심살처럼 낮은 단계의 음식으로 도핑을 하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음식 도핑은 최대 체력과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존에 더 유리하여 꼭갈비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신의 정원으로 입장하면 1일 퀘스트를 우선 받아주시고 보스 몬스터에게 이동하면 돼요. 전쟁 시기에 등장하는 보스는 총 4마리로 엠고라, 스켄타, 드메드, 안탈론이 출몰해요. 처음으로 소개할 보스는 낙엽 고개에서 출몰하는 운석 돌연변이 엠고라이며 이름에서 고릴라가 연상되는 것처럼 고릴라같이 생겼어요. 엠고라는 개인적으로 다른 보스들에 비하면 잡기가 매우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들들에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어구의 성장이 낮은 근딜이라면 폭풍가르기만 사용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좋아요. 폭풍가르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에게 압도를 걸어서 지속적인 생명력 회복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며 최대 3중첩까지 쌓을 수 있어요. 만약 압도 스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보스의 체력이 오히려 차오르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정원에서 레이드를 할 때는 어글자와 반대편에서 보스의 엉덩이가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안전하며 이유는 대부분의 패턴들이 전방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글을 먹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없는 위치로 이동하여 공대원이 몰살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장비의 성장이 낮아 죽을 것 같으면 은신을 사용해서 어글을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엠고라의 패턴들을 알아볼게요. 엠고라가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는 세번 점프를 하여 착지 지점에 광역 피해를 입히며 넘어짐 효과를 발생시켜요. 이 패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패턴이 끝나고 난 후에 어글자와 엠고라 사이에 위치해 있게 된다면 이어지는 연계 패턴에 의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연속 공격이며 엠고라가 어글자에게 연속으로 근접 공격을 하여 데미지를 입히는 패턴으로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야성의 포효는 엠고라가 올부짖어서 주변에 광역 피해를 입히며 만약 이 패턴에 맞게 된다면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독 던지기는 엠고라가 어글자에게 독을 던지는 패턴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독구름이 생성되어 지속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영역 밖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가장 조심해야 할 패턴인 대지가르기예요대지가르기는 엔고라의 체력이 70% 정도부터 사용하는 패턴으로 전방 직선 영역에 피해를 입히며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패턴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글자는 좌우로 약간만 움직이면 쉽게 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던지기를 사용하고 대지가르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하얀 안식처에서 나타나는 서리사슬 드메드이며 큰 뱀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드메드에게 가는 길에는 강력한 몬스터들이 다수 분포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이동해야 해요. 드메드는 다른 보스들보다 어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스킬을 난사하여 초보자가 많이 죽는 보스예요. 그래서 딜을 하면서 중간중간 은신을 사용하여 위협추치를 초기화해주는 것이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들은 어글자에게 돌진 서리창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며 맹독 발사의 경우 앵코라와 마찬가지로 영역 밖으로 피해줘야 해요. 그리고 서리사슬은 유저를 속박상태로 만드는 상태 이상 스킬이며, 서리숨결은 전방으로 광역피해를 입히는 스킬로 적중되면 강력한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션이나 캣닛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드메드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서리광선을 사용하며, 해당 스킬은 랜덤한 타겟에게 광선을 여러번 발사하여 공격하는 패턴으로 붙어있는 유저에게 데미지가 분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맞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서리 폭발은 드메드가 얼음 기둥을 소환하여 폭발시키는 패턴으로 얼음 기둥을 기준으로 광역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야 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하는 실수로는 얼음 기둥을 피하기 위해서 날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에 날고 있는 동안에는 서리 광선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마지막 패턴으로는 서리의 방벽이 있으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드메드가 일정 시간 동안 원거리와 마법 피해에 면역 상태가 돼요. 드메드는 패턴을 잘 알아도 운이 나빠서 광선에 계속 맞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스는 겨울의 갈래 근처에서 출몰하는 숲 지킴이 스캔타이며 외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처럼 생겼어요. 스켄타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돌파와 차가운 도약이 있으며 해당 스킬들은 어글자를 향해서 시전하고 차가운 도약의 경우에는 착지 지점의 광역으로 피해를 입혀요. 또한 차가운 도약에 맞으면 디버프가 생겨나며 서서히 느려지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힐러들은 축복과 저주 스킬을 사용해서 디버프를 제거해줘야 해요. 얼음 분쇄는 스캔타가 땅을 찍으면서 주변에 냉기 피해를 입히며 피격시에 결빙되는 디버프가 생겨나요. 그리고 시전 속도가 빠른 패턴이 아니며 범위 또한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전 게이지를 주시하고 있다가 물러서기를 사용하여 피할 수 있어요. 모두 당기기는 스캔타가 여러 명의 공대원을 끌어당기는 스킬이며 연계 패턴으로 뒷발차기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고 넘어짐 효과를 발생시켜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글자와 같은 방향으로 당겨진다면 빠르게 스캔타의 뒤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얼음 유성 패턴은 스캔타가 앞쪽으로 넓은 범위에 지속 피해를 입히는 영역을 생성하며 해당 패턴이 나올 경우 스킬의 이펙트가 배경과 흡사한 색상이라서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패턴은 얼음 쐐기이며 스캔타의 체력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용하고 전방으로 3개의 얼음 기둥을 발생시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패턴이에요. 스캔타의 전방이 아닌 옆쪽에 위치해 있다고 안심하며 있으면 쐐기 패턴에서 루이 어신 옆으로 갈수 있으니 꼭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딜라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스는 안탈론의 그림자이며 출몰하는 위치가 가을의 정원, 별의 탄생지, 하얀 안식처 중한 곳으로 랜덤하게 정해져요. 태양의 들력에서 만나는 안탈론은 마법사의 이미지였는데, 신의 정원에서 만나는 안탈론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안탈론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근접 공격인 돌격과 오연격이 있으며, 원거리 공격은 검격과 화염 폭발이 있어요. 검격은 안탈론의 전방으로 검기를 날리는 스킬이며 두사체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무빙으로 쉽게 피하는 것이 가능하고 화염폭발은 세개의 폭발이 일어나는 패턴이며 검격과 마찬가지로 피하기 쉬워요. 안탈론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탈론의 의지라는 스킬을 사용하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주변의 잡몹을 다수 소환하고 물리피해 혹은 마법피해 중 하나의 면역상태가 되어 따라서 면역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잡몹을 처리하고 다른 직업군은 안탈론을 계속 때리면 끝은 간단한 패턴이에요. 안탈론이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나오는 패턴은 랜덤한 위치에 데미지가 강력한 유성을 떨구며 바닥에 미리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 보면서 피해줘야 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유성폭발이 있으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안탈론을 기준으로 2 5 m 부터 연속적으로 유성이 떨어져요. 따라서 유성폭발의 시전 게이지가 보인다면 즉시 날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태양에 들력해서 나타나는 안탈론과 동일하게 정신흡수 스킬을 사용하며 정신흡수에 안 걸린 사람은 황목으로 주변 공대원에게 실드를 걸어주는 것이 좋아요. 정원 레이드를 진행하여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보라초승돌 결정과 금상자 그리고 우두머리 강화제를 얻을 수 있으며 한 번도 죽지 않고 네마리를 모두 처치하게 된다면 정찰등급을 5단계까지 달성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